나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킬 거예요 엄마를 흉보거나 욕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와호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 왔습니다 안명화씨 <웃음> 여기에요 <웃음> 얘들아 빨리 올라와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어린 소년 과장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에 전 감동과 감격을 <웃음> 홍 선생님 빨리요, 쟤들 마음 병나기 전에 <웃음> 아니야! 방 안에 쌓아둔 <웃음> 계란 전부 내와라! 하하하 <웃음> 르르르르르르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계란 요리 배우러 응. 왔대요? 아, 이 채널은 국방이 아니야 찰래 찰래 옆에서 지켜봐라 선생님의 장사 꿀팁을 총총 구독, 좋아요, 클릭! 자, 보세요! 골게나다야갖고 생생 소리가 날 만큼 신선한 왕계랄! 혼자 먹다 조리 죽어도 모를 젖맛탱계랄 어, 뭐래 거짓말? <웃음> 얘들아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날봐서 계란 좀 많이 팔아줘 구독과 어, 좋아요 어, 에이, 집중 집중 확인 필요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런 눈초리로 쳐다봐 그 만큼한 기집애 어? 우리를 끝까지 어? 속였어 이때까지 솔로인 척한 거였다니까? 저렇게 좋은 어. 사람이 있으면서 어쩐 그렇게 시치를될 수가 있니? 어쩐지 미팅 때마다 싫다고 거절하더라 아니야아야 우회야 잘어울린다 예. 아니, 이게 뭐가 아니니? 모르겠지, 애인이랑 언제 다 원할 거야? 오. 애인? 결혼? 두캐스! 두캐스! 봉봉지점이... 아유, 뻘떼, 이거 보셨요! 신문에 우리 두캐 스 얼굴이 금지박하게 실렸구먼요! 아까 TV에서도 나왔는데 보셨어요? 자, 봐요! 음? 왕 느낌표? 찌릿찌릿 코벌롱벌롱+ 벌렁벌렁 껍지과양남 캠핑 코벌롱벌렁 에이 뒤에 어실례거구먼요허리 허허 허허 허허 허허 저, 도대체 뭔드문에이 난리입니까? 이거야, 유! 알았어, 유! 다 알았다고, 유! 제가 뚱뚱하다, 이거죠 지금 못생겼다, 이거죠 지금 시골 존깍이다, 이거죠 그렇죠! 미워!